보면서 3만 원 이하 실비 포함해서 뭐 이렇게 판매하시는 네네. 분 되세요. 일단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장기 이식 수술비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누락이 됐더라고요. 어...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상환 대표입니다 어, 오늘은 어린이보험 전문가 조성호 지점장님 모시고 어린이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성호 지점장입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바쁘시죠? 최근에 좀 연초가 되면서 상품 음. 개정들도 좀 있고 여러가지 좀 이슈들이 있어서 많이 바쁘게 보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운 좋게도 저희 고객님들이 또 소개가 또 많이 시켜주셔서 둘째 셋째 넷째까지 임신 하셨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그분들은 무조건 계속? 네 저를 어... 믿고 이렇게 찾아주시더라고요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관리에 맞습니다. 관리를 얼마나 잘해주셨으면 둘째 셋째 할때 다른 데 비교해보지 않고 네. 바로 점재한테 간혹 비교해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웃음> <웃음> 그래도 또 저한테 다시 오시긴 하더라고요 음... 보험영역이 얼마나 지금? 어 저는 지금 어, 음. 20대 중반의 나이에 처음 보험을 시작을 했고요. 스스로는 네. 이제 10년 차 음. 되었습니다. 음. 그러면 보험을 하시면서 이제 10년 차잖아요. 네네. 제일 기억에 남는 고객님 살해? 가장 기억에도 남고 음. 마음이 아팠던 그런 살해이기도 합니다. 음. 신혼부부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하시고 임신을 하셨기 때문에 음. 이 아내분께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좀 하고자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서 이제 상담을 드렸었는데 음. 근데 남편분의 반응은 되게 차가웠어요. 아니 굳이 내 사망보험금이 뭐가 중요하냐 아, 제 앞에서 막두 싸우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2시간 정도 상담을 하면서 음.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사망보험금 1억으로 음. 한 15만원 정도로 준비 하셨어요. 오, 네, 근데 이게 진짜 드라마틱한 일인데 음. 일주일 만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안편분께서 네. 어. 그래서 지금은 저랑 이제 웃으면서 통화해요. 음. 그때 그1억이뭐 도움이 됐다. 음.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분이 이제 저의 키맨 첫 번째 키맨이세요. 음.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음. 보험은 꼭 가입해야 된다. 음. 보험 설계사 정도로 지인들한테 오히려 저를. 막 적극적으로 막. 네 맞습니다. 보성부지점장님 아, 네. 하시면 해야. 그리고 어린이. 쪽게 진짜 찐전문가시잖아요아 감사합니다 <웃음> 최근에 제가 이제 궁금한거 제가, 제가 보험에서 3만원 이하 실비 포함해서 뭐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 네. 계세요 일단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한가지예요 어쨌건 남들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낮춰서 음. 뭔가 판매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라고 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엄마들 보험 아빠들 보험이라고 하면 그렇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말 필요한 것만 찝어서 가입을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오히려 음. 근데 아기보험은요 저는 그 어떤 보험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라말씀 드리는 게 정말 이 아기가 뭐 1차 기형화 검사, 2차 기형화 검사를 통해서 물론 다 정상 소견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갑자기 태어나면서 양수를 먹고 태어난다라든지 뭐 태변을 흡입하고 태어난다라든지 또는 뭐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난다라든지 호흡곤란이든지 아니면 갑자기 조산으로 뭐조산하로 태어난다라든지 변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저렴하게 가입을 하게 되면 보장에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드려요. 말은 태아보험이지만 정말 껍데기만 있는 보험이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절대 그렇게 권해드리지도 않고요. 음. 설마 고객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요청을 한다고 라 하셔도 저는 각서 쓰시라고 말씀드려요. <웃음> 정말 보험을 알고 보상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면 과연 그렇게 판매를 할까? 절대 그렇게 권할 수 없다. 본인 자식들이면 그렇게 가입을 했을까? 라는 저는 오히려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음. 너무 가격에만 예민하지 마시고 태아보험은 성인보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 전문가님한테 정말 이해받으시고 효율적인 어떤 설계가 필요한거지 가격으로만 바라보시지 않으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네, 사실 그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그 위험률 위험요율, 연령별로 위험요율이다 있잖아요 네, 네. 실비만 보고 판단하셔도 태아 그 실손보험 보험료랑 한 45세 50세 가까운 네. 분들이랑 가격이 비슷해요 그만큼 위험률이 높다는. 네, 네 그러니까 태아 참... 때 정말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아깝다고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태아 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을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팁을 좀 드릴 수 있다면. 어, 일단은 태아 보험을 가입하려는 이유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입하는 게 이제 태아 보험이긴 한데요. 그래서 태아보험도 이제 여러 회사들이 요즘 많이 상품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근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다 독보적으로 현대해상이 레초로 가장 높고요. 현대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져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게 선천성 질병이죠.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약관을 보면 다른 보험사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음. 현대가 아직까지는 제일 독보적인 네 독보적이지만 요즘에 메리츠라든지 DB라든지 음, 뭐. KB 이런 회사들이 너무나도 좋아졌어요 따라오고 있는 네 그런. 그래서 네. 그런대로 하셔도 무방하긴 하지만 음. 이왕이면 현대로 하시는게 조금 더 가성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첫째 아들 둘째 딸 다 고객님한테 추천해드리는 플랜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저 또한 어, 어, 어. 네, 그래서 이걸 항상 기준으로 고객님한테 기준점이 되어서 고객님한테 추천을 드리니까 믿고 음. 가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2월에도 역시 어, 현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염님사사의이 어린이나 태아 쪽 특화되신 팀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교육들을 제가 저희 팀원들 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의 색깔이 좀 많이 저희 팀원들한테도 입혀져서 다들 뭐 태아나 어린이 이런 다 전문가입니다. 음. 네, 지점장님 영상 보시고 문의 주시는 분들은 조성호 지점장님 사하에 계신 네. 네 전문가로 수련 받으신 전문가님들 통해 가지고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상담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태아보험 얘기하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상품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네네. 것 같아요. 상품 달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사실 이거는. 뭐 산모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설계사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설계사들이 이런 말을 언제부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산모분들 입장에서는 사은품 주는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고객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현대해상 본사에서 사은품이 나간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산모분들은 애기용품에 대한 좀 욕심이 있으세요 이왕 가입할 태아보험이면 네. 가입하고 어떤 뭐 유모차라든지 아기띠라든지 이런 걸 네. 받고자 해서 상품을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일반 우리 성인들 보험보다 태아보험이 더 중요하고 맞아요. 정말 가치가 있는 보험인데 정말 사은품에만 현혹돼서 가입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뭐 그거를 탓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탓할 수 없고 좀더 실력으로서 경쟁하는 네. 네, 그런 태아시장이 좀 돼야 소비자님들도 좋고 일하시는 분들도 자부심 생기지 네,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아보험을 진짜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네네. 제일 기억에 남는 보상 사례 뭐 이런 아, 거있요 독보적으로 한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갑상선암 수술한 병력이 있으셨어요. 음. 그래서 이제 태아보험 가입할 때 당연히 엄마의 병력을 따라가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머니의 과거 갑상선암 이력을 고지를 하고 어렵게 어렵게 태아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가 또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요. 한 3년이 지나고 애기가 받은 진단명이 간모세포종이라고 음... 그냥 간암입니다 쉽게 말해서 애기들이 아... 뭐 소아암이라든지 백혈병은 그래도 좀 많이 흔한 질병이긴 한데 애기가 네. 간암? 애기가 간모세포종? 이런 질병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막 사례를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사례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 아빠로서 그런 얘기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사실 이미 일어난 질병에 대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고객님한테 약속을 드렸어요 고객님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치료 잘 받으시고 음. 제가 대신 보험금 청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 언제든지 저한테 다 맡겨주세요 음. 제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진행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청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큰 금액이고 네. 너무 큰 질병이기 때문에 조사를 나갔어요 음. 당연히 뭐 고지 의무 제대로 지켰고 병력사원 음. 제대로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안 돼서 보험금 지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큰 사례가 생기면 제가 먼저 계산을 해봐요 제가 계산한 금액은 약 2억 정도 한달 정도 기간이 지나고 고객님한테 보험금이 지급이 됐어요 네. 총 금액은 1억 4,700 정도 음. 근데, 좀 네, 근데 고객님은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총 나온 병원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네. 1억 4,700이라는 돈이 나오니까 되게 좀 되게 저한테 감사하다 계산을 해보니까 음. 그세살짜리 아이의 간은 너무 작아서 음. 아빠의 간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음. 저한테 가입한 보험에서 장기이식 수술비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누락이 됐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음. 이게 누락이 됐는데 왜 누락이 됐을까요? 음. 그 담당자도 경력이 십몇 년 되는 그런 담당자였는데 음. 처음이다 어... 뭐, 암 진담 이런 거다 지급은 했지만 음. 장기 이식 수술비는 자기도 생각을 못했다. 네, 생각을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나당자님 음. 제가 전화 안 드렸으면 음. 이 5천만 원이란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음. 뭐막말 못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음. 뭐 단돈 뭐 1, 2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이란 돈이 음. 어떻게 보면 고객님한테 누락되는 돈 아니냐? 네. 저는 고객님한테 먼저 사과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음. 5천만 원에 뭐 지연 이자까지 음. 해서 지급해 드려라라고 음. 해서. 한 5천만원이나 돈이 한 2, 3일 뒤로 바로 지급이 됐던 음.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 겪으면서 어 더욱더 저의 그런 필요성을 고객님한테 한번더 인지시켜드렸고 음. 그때 그런 사건이 있고 한몇 달이 지나 고객님이 저한테 밥한번 먹자고 근데 음. 봉투를 쓱내밀어요 음. 이게 뭐예요? 야 보니까 100만원 정도였더라고요 음. 그때 너무 감사해서 제가 뭐 경황이 없어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한다. 근데 저는 대단한 일을 했나요. 저는 그냥 그게 옆에서 서포트만 해드린 거지 네. 제가 뭐한게 없습니다. 저는 이걸 받을 이유도 없고 네. 받아서도 안 됩니다. 네. 고객님이 이거에 대해서 저의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네. 저를 만족해 하신다면 주변 분들 보험 얘기 나오면 조성 소개 한번 시켜주세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이 감사한 마음 그리고 이 식사 한끼에 네. 저희가 또이 일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럴 때 이제 저는 정말 이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고요. 음. 이런 케이스들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제가 이 일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의 가장 큰 사은품은 보상입니다. 음. 마지막으로 앞으로 또 조성호 지점장님 그리고 하에계신 많은 전문가님들이랑 이제 보험을 계속 이어나가실 거잖아요. 네. 고객님들이 조성우 점장님을 어떤 보험 전문가로 기억하시길 좀 원하세요 그냥 성실하고 그냥 신뢰를 줄수 있는 편안한 사람이라고 기억만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보험으로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었지만 저는 보험으로 만난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 따로 사적으로 식사도 하고 음. 같이 여행도 가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고객님의 담당자로서 음. 기억하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호 지점장님한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보험 연구소 통해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다이렉트로 연결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음.